네 안녕하십니까 뮤직티버 입니다 미스터 트로트 가 연말에 공식적으로 론칭이 된다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글쎄요 제 2의 이런 이찬원 제 2의 임영웅 제 2의 이런 탑세븐이 나올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이미 이런 경연에서는 경연에서는 탑세븐 분들 이찬원, 임영웅, 김희재, 정동원 영탁, 장민호 씨 이렇게 이미 한번 휩쓸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런 붐이 일어나는 것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보아집니다. 지금 탑 식스 분들의 팬덤은 대단하잖아요. 어, 정말 그 중에서도 이제 팬덤이 이찬원, 임영웅 어, 영탁, 정동원, 다들 대단합니다. 장민호 씨도 다들 대단한데, 이런 팬덤이 형성이 될 수가 없는 지금 현재의 구조라는 거죠. 그때는, 네, 탑 식스 분들이 그때 경연이라든지 활동할 때 그때는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갇혀 있으면서 오로지 국민들이 위로를 받았던 부분은 미스터 트롯, 뽕숭아 학당 그리고 어, 사랑의 콜센터였단 말이에요. 왜는가 고개로 넘어간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과연 그런 어떤 현상 그런 어떤 신드롬 내지는 그런 붐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어, 상당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야. 끝난 거 아니야? 이 부분이 참 모든 국민들에게 아주 큰 어떤 위안을 코로나 팬데믹에서 위안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이 팬덤이 형성이 되어있는 거예요이자는가수도 마찬가지고 다른 탑식스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미스터트롯 시즌2를 지금 이렇게 보면 은 확정이 되었습니다 12월에 음 이렇게 한다고 확정이 되었고 여기서 뭐 미스터롯2 트 시즌2는 우승상금 인기자고 데뷔곡 에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쭉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봅시다. 보면은 미스트롯 2가 그렇게 큰 어떤 팬덤을 형성할 수 있었느냐? 거의 이 팬덤이 탑 6에 비해서는 10분의 1 정도의 그런 어떤 팬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국민 가수라는 부분 이찬원 가수가 거기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했던 국민 가수라는 부분도. 그 팬덤이라는 규모에서 보면 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청률이라든지 국민가수 저번에 국가분가 뭐 그거는 시청률이 하도 안 나오니까 폐지가 됐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어 지금 음, 탑식스가 활약하는 미스트로트 1널 따라갈 수가 없고 제2의 이찬은 제2의 임영웅 이런 분들은 나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